음,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볼륨 그다음에 엔진 앤 엑스 도커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들 잠깐 또 이제 어, 우리가 어, 봐야죠. 잡아봤는데 예, 봐야 어제 명령어 했던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명령어 했던 것이고요. 거것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죠. 예, 진행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엔진 앤 엑스를 생성을 할때 생성을 할때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을 주면은 저희가 볼륨이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된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볼륨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이게 미리 생성하는 방식들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v 옵션으로 해서 나는 엔진 nx 로그라고 하는 거. 이게 절대 경로가 되는 거죠. 홈에 칼리의 엔진 nx 로그들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어 우리가 볼륨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뭐이 요런 방식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익숙해지면은 요 방식들이 좀 쉬운 것이고. 근데 이제 정석대로 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여러분들이 볼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말한 것이, 어, 어제 어딨냐. 이놈아. 어,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어어 화이트보드. 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상황을요. 음. 자. 음. 그래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하나로 로그들을 쌌는데 임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또이 경로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어뭐 실수를 또 지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제대로 좀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것들 이제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려면은, 실질적으로 볼륨을 미리 생성하는 거죠. 네, 볼륨들을 이쪽에다가, 우리 볼륨1, 뭐 볼륨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큰 데이터 같은 거,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뒤에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것인데, MySQL 이나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은 항상 같은 경로 쪽으로 그러면은 바라보게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볼륨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어, 그 MySQL 이나 그런 것들, 예, 도커들 이미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컨테이너 를 운영을 하면은 서로 이제 마운트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연결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요것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커가 없어졌어 어제 이야기 했잖아요 볼륨을 설정하지 않으면 은이 안에 서 있는 저장 같은 거는 도커가 사라지면 은 끝납니다 이거, 이거 못 찾아요 에, 못 찾습니다 에, AWS도 똑같죠 AWS도 인스턴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종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에, 그거 죽잖아요 에, 그렇죠 저장장치가 이제 자동으로 거의 다 사라지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파일 시스템이죠. 하드처럼 하나의 용량들을 만들고 나중에 이거를 도커를 새로 이제 만들 때 어, 우리는 나는 이제 새로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보이 옵션을 새로 안 만들고 실제 이것을 그냥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체계화를 할때 이제 이 볼륨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운트 하는 방식들이나 아니면 기존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어, FM 대로 FMD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어제도 임의적으로 좀 만들긴 만들었죠 어,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지 않았으면 은 삭제를 하지 않았으면 은 수도 도커 그 다음에 볼륨 ls. 예. 갑자기 스펠링이, 예, 볼륨, 도커, 볼륨, 예, ls.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없죠. 예, 볼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이미지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도, 예, 도커, 그 다음에 볼륨, 예, 볼륨, 그 다음에 create라고 만듭니다. create 예, 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my volume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 스펠링 맞지? 야 이거 헷갈려. 예, 그렇죠. 일, 뭐, my volume 01뭐 이런 식으로 하나 예, 만들어 두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볼륨이 예, 만들어집니다. 예, 볼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 LS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제 볼륨이 예,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요 의미 아시겠죠? 지금 현재 하는 거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건데 볼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볼륨이라는 것은 없죠 개념으로. 그게 요거는 뭐냐면은 볼륨 개념이긴 개념입니다 합니다. 이것도 저장이 되니까 근데 볼륨 딱히 볼륨이라기보다는 하기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으로 저장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커 이미지처럼 아마도 이것도 이제 이미지 형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요. 하나의 저장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저장장치죠 예, 자기만의 고유의 저장장치로 이렇게 예, 관리가 됩니다 예, 관리가 돼요 뭐두개 만들려면 두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도커의 장점이죠 예, 원할 때 만들면 된다 이렇게 2번 만들면 되고 나중에 또 죽이면 되거든요 예, 죽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두개 만들면 두개 만들어지죠 예, 만들어지죠 야할거 많다 이거. 하고 캡처도 뜨고 이것도 야할거 많다 보조강사 뽑아야겠다. 대 진짜 <웃음> 힘들다. 야, 이렇게 촬도 두고 영상도 찍고 이것도 하고 아주 우나 나나 저에 박 전님 오시 보조강 우리 회사로 들어올? 래 <웃음> <웃음> <웃음> 야, <야유>, 이씨. <웃음> 해가지고 그 다음 기수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수강했던 SK 실더스 수강했던 사람들이 보조강사로 이렇게 또 입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집하고 있더라고. 제 강사, 보조 강사로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됐죠? 예, 네, 다 확인했죠? 예, 네,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어, 좀 남겨, 남겨놓고 전화, 아 진행할게요, 이따가. 그래서 요것을 한번 클리어 시키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금방 했듯이 요 정보들은, 어, 도커 이미지를 확인할 때, 그 안에 있는 상세 정보들을 할때 어떤 거였죠? 인스펙트라고 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명령어요. 그,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도커, 이것도, 인스펙트, 그 다음에 마이,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01. 볼륨, 또 틀렸어, 또 틀렸어. 볼륨 01.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경로가, 지금, 마운트 포인트 경로가, 바의 라이벌이, 도커의 마이 볼륨의 데이터, 이쪽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가 건들 일이 없잖아요. 어, 사실 여기를 억지로 가가지고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요것을 지울 때도 똑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들을 어, 도커 쪽에다가 스탑을 하고, 또 이것도 RM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도커, 예, RMI,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수행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따도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이렇게 지우지 않아도, 뭐, 하는, 아니,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요것을 한번, 저희가, 어, 뭐, 한번 이게 마운트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운트, 마, 마운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도커를 생성을 할 때, 이제 똑같아요 마이너스 네, v 옵션을 줘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던지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을 잘안 해요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좀 주도록 할게요 이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커를 엔진에이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그 뭐야 어, 우리가 우분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그런 데다가 뭐 연결을 한다. 아니면 m y s q l 에 연결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도 도커. 예, 수도 도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런이죠. 예, 바로 어, 우리가 실행하도록 을할 겁니다. 그래서 네임은 예, 네임은 우분투죠. 예, 볼륨이고. 그래서 우분투 볼륨? 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예, 우분투 볼륨. 이 이름이죠. 요거는 저희가 도커 생성할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옵션을 주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이 마이 볼륨 맞지? <웃음> 야 이거 맨날 잠깐만 내가 헷갈려 여기가 캡쳐 떨어졌구나 마이볼륨01 그래서 이게 언더바인지 이건 지 맨날 헷갈려요 볼륨 네. 그 다음에 01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이게 도커 컨테이너 어제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어, 바의 로그에 그 다음에 엔진인엑스 할 때는 그 어, html 그 관련된 것들 거기를 이제 저희가 볼륨을 잡아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로그 파일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의 로그 파일을 다 가져와야겠죠 그래야 이제 뭐, 시스로그 같은 경우나,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나, 커널 로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웹 로그나,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에다가 다 수집을 하게 되면은, 어제, 어제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이제, 어, e l 쪽에다 보내든지, 뭐, 이렇게 클라우드, 클라우드 와치 쪽에다 보내든지, 이런 데를 보내시면 되죠. 네, 우븐트, 그 다음에 최신 버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명령어들은 뭐, 다, 이, 하죠. 예, 제가 굳이 설명 안하지 않은데도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 봐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되셨죠? 아이고, 봐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실행되고 있겠죠 네, 또 실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또 ps 명령하면은 아우야 이게 뭘 이렇게 많이 있냐 야이...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음, 진행을 했고 run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도커 컨테이너가 아니고 얘를 한번 인스펙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우분투 요것을 저희가 인스펙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여기 캡처를 할게요 좀 자, 그래서 볼륨, 예, 우분투 볼륨 요것을 카피를 한 다음에 요것을 어 우리가 sudo docker inspect를 했을 때 이제 어 마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도커 컨테이너 쪽에요 예, 네, 도커 컨테이너 쪽에 대한 인스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쪽에 이제 안에 정보들 보시면은 어 마운트라고 있습니다. 마운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어제하고 좀 다르죠 네, 어제하고 좀 다른 것이고 요것을 설정 안 하면은 이제 마운트 요봇이 이제 비어 있을 것인데 저희는 볼륨을 해서 마운트로 해서 데스티네이션이 바이로그로 예, 설정되는 것도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수 있다 자, 확인 되셨나요? 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렇게 좀 떴고요 좀 천천히 할게요 그게 첫 번째 저희가 인스펙트 한 것은 볼륨 자체를 인스펙트를 한 거고, 네, 장세히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스펙트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도커, 예, 네, 아이디입니다. 생성한 아이디, 네,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스펙트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바인드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my 볼륨의 바에 로고가 되어 있다. 바인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마운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있는데 저도 뭐다뭐 뭐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운트한다라고 하는 개념들만 좀익혀두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아까 어디냐 예, 어디 복느냐 예, 프로세스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였었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카피를 한 다음에 요요 요 로그 카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탭 하나 열어서 예, 탭 하나 열어서 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 보시면은 아 퍼미션 있죠. 예, 수도 마이너스로 하시죠. 여기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관리자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ls a 를 하시면은 이제 로그들이 정상적으로 다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차피 여기 안에는 또 이제 바의 로그를 전체 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분투 안에다가 어 아파치, 아파치를 설치하시면은 웹로그가 있겠죠, HTML 웹로그나 그런 것들도 요 안에 다 있겠죠. 이 안에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볼륨값 여기는 이제 경로가 항상 같을 거니까 예, 뒤에 이하 디렉토리는 경로와 같을 거니까 요 전체를 이제 통합 로그 쪽에다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예, 통합 로그 쪽에다가 한 번에 다보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볼륨별로 우리는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볼륨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로그를 예, 보내시면 됩니다 어, 요거 보내는 방법들은 앞에서 배웠죠 예, 클라우드와치에서 저희가 에이전트 설치한 다음에 요것만 이제 지정을 해줘가지고 예, 돌리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세요